잘난 사람들끼리 만난 궁합이야, 이거? 이 여자분이 굉장히 무슨 일을 하는지 볼때 사업수단이 굉장히 좋아요. 뭔가 오너? CEO 자리? 자기가 맡은 역할이 열 가지잖아? 그런 열 가지 다 해. 남자분은요? 감정 기복이 굉장히 완전 극과 극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야 그러면 무조건 이거 고집 안 꺾어요. 술만 먹어서 사업 오래오래 잘 살. 좀 나는 느껴지거든. 안녕하세요. 연수당입니다. 선생님은 이 일을 하시기 전에 네. 궁합이라는 거를 믿으셨어요? 100% 시님은 아니었는데 <웃음> 네. <웃음> 그래도 관심은 있었고 궁합은 좀 중요하다고는 봐요. 그래서 제가 궁합을 궁금하네요. 한번 한번 가져왔어요. 잘난 사람들끼리 만난 궁합이야, 이거? <웃음> 근데 나는 이 남자분도 남자분이지만 이 여자분이 굉장히 무슨 일을 하는지 볼때 사업수단이 굉장히 좋아요 뭔가 오너? CEO 자리? 자기가 맡은 역할이 열가지잖아 그럼 열가지다해 잘한다 못한다 이거를 떠나서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은 열가지라면다 하는 사람 그만큼 책임감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인정도 있고 사람들이 좋게 보는 그런 이미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만나도 좋은 기운의 사람이다. 밝은 사람이다. 좀 나는 느껴지거든요. 남자분은요? 남자분은요? 감정 기복이 굉장히 완전 극과 극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야 그러면 무조건 이거 고집 안꺾요 근데 이거를 이 여자분이 굉장히 잘 만들어가고 있어서 잘 맞춰요. 남자분 성격은 좀... 뭔가 사건이나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굉장히 집요하게 파고드는 골치 아프지? 피곤하지? 솔직히 <웃음> 이런 성격들은 그렇게 유하지는 않거든요. 두 분이서 궁합으로 봤을 때는 몇 프로 뭐예요? 나는 60. 왜냐면 이분의, 남자분의 성격 때문에. <웃음> 여자는, 그러니까 철벽을 치는 게 아니라, 음, 기다려줘. 부딪힘이 없어. 충돌이 없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태어나는 자녀들도 굉장히, 기운이 좋아요. 두 분의 금전은 좀 어때요? 금전도 이게 무모하게 이 남자분이 투자나 어떤 게 일을 벌리지 않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금전복은 깔려 있습니다. 음. 그리고 손해 보는 짓을 안 해요. 이 여자분은 굉장히 철두철미하고 계산적이야. 숫자적인 계산 있잖아요. 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요. 뛰어나. 음. 남자분은 음. 전 축구 선수 출신 단정환아 진짜. 여자는 아, 예원씨. 이혜원씨 이하, 너무 예쁘지 않아요? 2020년 정도에는 안정환씨 술만 먹으면 싸웠대요 기복이 원체 극과 극이라서 어, 이만큼 어. 살았는데 안 힘든 시기는 없을 거예요 어떤 고비라고 좀 보는데 그 고비로 나는 잘 지혜롭게 넘겼다 이혜원씨가 근데 그때쯤 우리 안정환씨가 어떤 주변에 인맥들이 좀 지저분했었다고 난 보여지거든요 자꾸 안정환 씨를 해하고 음해하고 이 사람이 이용당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예민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술로 푸는 거지 근데 그런 시기였다고 난좀 보여져요 오래오래 잘살 나는 잘살 거라고 봐 근데 그리고 아이들이 귀인들이에요 찢어지게 안해 너는 응. 안정환 씨가 다시 축구 감독이나 뭐 이런 걸 하러 간다는 얘기가 안 있어요안 해요 어떤 기회는 자꾸 푸시가 들어오긴 하지만 어떤 자기가 서 있는 위치나 가야 될 자리 이런 것들이 탐탁치가 않아. 음,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어, 그렇죠. 깨끗하고 청렴하면 좋은데 뭔가 지저분하다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깨끗하지가 못하다고 봐요. 뭔가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나중에 탈이 날것 같은 그런 일들을 자꾸 제안을 해요 안정환 씨한테 그리고 나는 나는 안정환이야 축구선수 대한민국 최고의 축구선수인데 내 이름에 먹칠하기 싫어 그러면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될 거는 어떤... 조심해야 될 거는 뭐 이게 금전으로도 지금 뭐 손실이나 손해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네네. 어떤 구설 시비가 그렇게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부부 동반에서 TV 출연하거나 자주 이제 언론에 내, 나오면 언론이 비춰지는 것만큼 약간의 구설이, 시비는 아니고 뭔가 이제 유언비어 같은 그런 말들이 떠오르, 떠돌기 때문에 최대한 방송, 같이 동반 출연하는 방송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것만, 그것만 자제하고 조심하시면 나는 이 부분은 문제 없다고 봐.